그런 소송 관련 기사가 뜨면 당연히 아이디어를 베끼는 게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사업 아이디어들을 쉽고 빠르게 권리할수 있게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스타트업으로 어떤 기업이랑 제휴를 맺고서는 아이디어를 공개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던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별다른 조치 없이 뭔가를 진행하면 아이디어가 도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던데요.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인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UI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을 제소합니다. 이어서 2011년 4월 21일,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독일, 미국에서 애플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애플이 삼성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삼성의 최대 고객인 애플에게 삼성은 소송 대신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매우 신속하게 거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특허 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한때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상대 없이 독점적인 수익을 창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탑재한 여러 스마트폰들이 시장에 대거 출시되자 압박을 느낀 애플이 안드로이드 폰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삼성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죠. 애플의 아이폰이 구글에서 개발한 지도 서비스와 검색 엔진, 유튜브 등을 기본 앱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직접 공격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최대 부품 공급처이자 파트너 관계에 있던 두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세계 최대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더 이상 국경도 영원한 친구도 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는 애플과 삼성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세계인들에게 심어준 것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인 두 회사의 특허 소송의 진정한 결과라는 의견에도 귀기울여볼 만합니다. 기업 간 특허 분쟁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 간 특허권 분쟁이 참 많은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며 특허 소송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 분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창업 초기 R&D와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스타트업 기업이 특허 분쟁에 많은 시간과 자산을 투입할 경우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만들기와 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전략의 변화라는 주제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러나 기술사업화 초기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큰 노력과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기술사업화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 기업 기술의 보호는 충분하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또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경영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경쟁기술을 보유하거나 입찰, 판매, 납품 등을 진행할 때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방법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기업 기술력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용이하게 할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통한 로열티 수입을 기업의 새로운 이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기 기술 창업 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가 투자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으로 작동하여 투자 금액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지식재산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및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에 있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전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기업들이 점차 경쟁 회사의 마케팅 활동과 판매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이 권리 확보에서 권리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기술 사업화를 통해 기술 창업을 할 경우 기업의 보유기술 성격과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식재산권 중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도메인 네임, 저작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는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가장 발달된 제도로 발명을 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는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적 난이도가 고도한가, 고도하지 않은가에 따라 고도하면 특허, 그렇지 않으면 실용신한으로 보호를 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심미감과 창작성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상, 모양 등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완성품뿐만 아니라 물품의 부분이나 글자체가 포함되며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는 UI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은 기술이 구현된 물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최종 제품의 디자인권 확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상표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의 색채를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 색채 또는 색채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 상표 및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가 상표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제과에서 1974년 출시된 초코파이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과자 중 하나로 동양제과는 해당 제품을 초코파이가 아닌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내 다른 제과회사들은 연달아 같은 이름을 붙인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였고 이에 동양제과는 초코파이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코파이라는 명칭이 초코를 원료로 해서 만든 파이의 의미로 널리 알려진 보통 명칭에 해당하며 초코파이라는 명칭에는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의 상표 전략이 시장 지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좋은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상표가 상품 출처 표시의 기능을 하는 반면,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 주소라는 서로 다른 기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선 샤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인 샤넬과는 관련이 없는 누군가 샤넬.쇼.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홈페이지 여러 곳에 샤넬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를 표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샤넬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를 들으면 소비자의 머릿속에 연상될 상품을 전자상거래에서 추급하고 있어 명품 브랜드인 샤넬에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을 들어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으로써 피고의 도메인 네임 등록 말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자체가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면서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에 대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즉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나 어떠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 출원,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 사업화를 준비하는 창업자는 도입하려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 정보를 조사할 때 다음에 표시된 사이트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을 도입할 때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기술의 사업화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특허 정보를 조사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때 말하는 특허 정보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등의 선행 기술 조사를 포함하여 국가별 특허 동향, 기술별 특허 동향, 경쟁사의 특허 동향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허 정보 조사, 특히 선행 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IPC 분류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추론 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초보자들이 선호하는 키워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라도 특허 문서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키워드를 추출해야 하고, 띄어쓰기를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검색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인데 상호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호 등록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CI의 BI화 경향에 따라 기업 이름을 그대로 상품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호사용은 상표로서 기능하게 되어 유사한 선 등록 상표가 있을 경우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업 이름을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하여 상표 등록함으로써 기업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